어디 보면서 해요. 아, 기 오, 괜찮습스까 됐냐? 아. 네. 오늘은 바리의 오름을 올라가서 인생샷을 한번 찍어 볼 건데. 오늘 날씨가 비가 올 거라 했는데 생각보다 좋아서 사진을 찍으러 가기엔 좋을 것 같습니다. 저랑 함께 다리 묘분 가서 좋은 사진 한번 남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출발하시죠. 저가 이제 바림의 오름에 도착을 했는데요 여기가 눈이 많이 쌓여서 차가 올라가지를 못하고 있었어요 올라갔다가 못 들어가서 내려오는 차들도 많아서 일단 그다림의 오름까지는 못갈것 같고 저희가 오는 길에 도금의 오름이 보이는 풍경을 찾아 놓긴 했거든요 거기서 촬영을 하고 사진을 찍고 난 후에 이 한라산이 보이는 풍경도 있거든요. 그래서 한라산이 보이는 풍경도 제가 좀 탐색을 해가지고 이동하면서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지금 바림의 오름에 도착을 해서 바림의 오름 근처에 있는 목장에 가면 저렇게 넓은 포인트가 있습니다. 어, 저 뒤편에 보이는 오름이 큰 녹곰의 오름인데 이큰 녹곰의 오름의 형상을 잘 살려서 촬영을 해보려고 하는 중입니다. 그래서 지금 녹곰의 오름 자체가 넓은 들판과 함께 멀리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멀리 있는 녹곰의 오름을 어줌 렌즈를 이용해서 압축 효과를 줘서 촬영을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 옆에서 모델을 어, 열심히 놀고 반대편어. 있는데, 꿋꿋 이제 촬영 생각만 하고 있습니다. 음, 저때가 이제 날씨가 음, 따뜻해서 쌀톤 어, 눈이 많이 녹아서 땅이 많이 질척거리는 상태였습니다. 바람 이십니까 어, 그래서 그러니까 모델한테 저기까지 가라 해서 이제 시켜가지고 시켜? 보내... 보내고 싶은데 말 잘해라 그.. 위치를 잘못 찾았기 때문에 아! 말해주면 그래. 제가 가보겠습니다 아니, 전화하세요 안것 같아. 그래서 그렇구나 그... 사용을 고 제가 다시 돌네 가자! 질척.. 질척근영 모델을 머리... 제가 원하는 머리가... 장소까지 데려가서 모델을 오르는데? 위치시키고 어, 제가 원하는 거리로 돌아와서 촬영을 할 생각입니다 손 시려워요 네! 모델의 위치를 리사 조정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쪽 발? 여기? 여기랍니다 저 앞머리 그려주세요 이게 무슨 일이고 렌즈를 55에서 250mm 망원 렌즈를 갈아 끼운 상태입니다. 그런데 머리가 머리가 너무 우리가 너무 날려요 선생님. 55mm에서 250mm 렌즈를 끼우고 촬영을 했는데 좀더압축효과를더 크게 내고 싶어서 더 멀리 가서 찍어보려고 하는 중입니다. 저 180으로 찍어주세요! 180으로 찍어주세요! <웃음> 지금 상황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모델과 어, 촬영자의 거리가 엄청나게 멀리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멀리 있어도 포즈를 잡아주고 있습니다. 왜 웃어요? <웃음> 제가 경상도 사람이니까 이제 저런 식으로 사투리를 써서 저한테 장난치고 있는 뭐, 모습입니다. 내한테. 이렇게 나왔어요. 아 뭐야? 코에... 괜찮지? 너무 코알만하잖아. 근데 이거 괜찮죠? 어. 아, 그래? 이거 어때? 어, 저 되게 키 크다. 그렇죠. 근데 네, 저 나무만큼 크네요. 어, 나무랑 사이즈가 똑같아요. 그러니까 나 대빵 크다. 이, 이것도 괜찮죠? 아 세로로 찍은 거는 세로도 거니까? 찍었어. 또? 응, 음, 이런 게더 어. 낫다. 어, 그렇지. 풍경에 더 많이 나온다. 음. 아, 이렇게 이제 망원 줌 렌즈를 이용해서 촬영을 끝내고 16mm와 32mm 렌즈를 바꿔가면서. 이제 다른 화각에 사진을 찍었을 때 어떤 다른 느낌이 날지 비교를 하기 위해서 촬영을 해보려고 하는 중입니다. 저기를 보라고? 네, 실명할 것 같아요. <웃음> 세상이 빨갛게 보이는데 요렇게? <웃음> 나 이렇게 찍어내도 민머리로 나오고 이런거 아니죠? 단순하게 포즈만 취해서 촬영을 하다가 아, 조금 연기를 보태서 다른 분위기의 사진을 촬영하도록 했습니다. 아. 우리가 하면서 자연, 올드 자연을 위해서. 올지 자연을 위해서? <웃음> 자연을 보양하면서 인간에게는 관심. <웃음> 네, 막상 이제 연기를 하려고 하니까 웃음이 나오는 순간 <웃음> <웃음> 좋은 표정이 나왔습니다. 이거 말고 이제 무표정 무표정이고 하늘을 보고 여기서 이제 진짜 나의 어떤 인생을 생각하면서 오! 탐구! 연기에 돌입하는 그 순간 굉장히 좋은 <웃음> 사진 나왔습니다. <웃음> 네. 그러니까요. 저 저기 못보겠어요 이제 가요? 네, 여기는 경료하다가를 한번. 그분들도 사진 찍어 줄까요? 내가 내가 사진 찍어줄까요? 네, 그럼... 뭐야 그.. 네. 그믿덥자는 미덕자는... 아, 네, 그래 내가 잘 찍으면 어쩌려고 그래? 아잘 찍겠지 어떻게 찍는 건데? 이거 누름댐? 이제 한라산이 보이는 네, 포인트로 네. 이동하기 전에 잠시 싶어. 모델과 하자. 입장을 바꿔서 촬영을 진행해보았습니다. 일단 <웃음> 네, 휴대폰으로만 사진을 찍다가 카메라를 잡았기 때문에 익숙하지 아, 그럼... 않은 모습입니다. 근데 막상 이제 제가 가나요. 스스로 모델이 돼서 가나요. 포즈를 취하려고 하니까 정말 막막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 네. 잘 모르는 상태였습니다. 아좀 약간 약간 내가 원빈이다. 어, 약간. 네. 근데 어차피 표정 잘안 나옴. 맞아 마스크 벗고. 약간 세상 모든 오름 내 거다 약간. 그래도 네, 주문하는 대로 열심히 해 봤습니다. 어, 뭘로 하는 게 좋지? 아 그럼 아까 내가 오겐키데스카 했으니까 답장 답변하는 남자의 모습으로 어 약간 10cm 느낌으로다가 아 어. 이쯤 되니까 너무 찾고 싶다 저쯤 가면 보일 것같아 저쯤 정말 어딜까 그게 왜 찾고 싶은 거야 지금 여기를 지나가서 올라가보면 한라산 뷰가 왠지 보일 것 같은데 지금 여기가 차로 이동하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아... 진짜 아쉽네 여기 못 올라가겠죠? 오우! 오우! 오우! 왜? 눈도 많고 저기가 <웃음> 물이 진짜 깊다 그래서... 아...